ISTJ를 굉장히 신기해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먼저 ENFP 유형은 ISTJ를 귀여운 동물로 인식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INTP 유형은 ISTJ를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으로 인식합니다. 사실 처음 ISTJ와 INTP가 만났을 때 서로 경계합니다. 따라서 이두 조합이 급속도로 친해지기 좀 어렵습니다. 이때도 길게 바라보고 친해져야 서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INTP는 ISTJ를 학문 탐구하듯이 연구하고 ISTJ는 INTP의 방대한 지식을 구석구석 둘러보며 탐험합니다.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났다면 서로에 대해 수용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오늘 도시 청해 주시여서 겜스 헤드네이 je yi young san yul tong ha istj wa yu i hon in shin go ha shi gil b1 h a d n a d a istj world membership a geed ha shi mayan secret yi young san bon in dung fan yi young san vlog asmr dung total nega g benefit yul nu lil su it s u d n a d a u c h u k san dan card lul c l i p ha geed ha ju se yo